집세너티의 외형적 특징은 극도로 단련된 근육실 몸매와 환한 미소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띄며 일반 남성의 평균키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몸 레벨 1,2,3,4에서 쉽게 발견되는 집세너티들은 물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부분 적대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방랑자를따라다니던 집세너티 몇몇은 방랑자가노클리 현상을 겪고 다른 레벨로 사라진다던가 프론트룸으로 탈출에 성공한다면 방황하는 오폰 집세너티가 되는데 이들도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집세너티들은 방륜자를 발견하게 되면 먼처 다가가 친근한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후 불편할 정도로 동반자 역할을 하며 다른 적대적인 개체들로부터 방륜자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들의 보호행위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방륜자들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아몬드워터의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들의 몇 가지 행동들은 친절한 집세너티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 행동들에 대해 몇 가지 나열하자면 집세너티의 근육 또는 몸매에 관련해서 지적이나 요구를 할 경우 집세너티의 단백질 쉐이크를 훔쳤을 경우 잘못된 운동 자세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변함이 없을 경우 운동이 끝난 후 정리정돈 상태가 미흡한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행위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방황자의 승존은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MEG의 연구원들은 집세너티의 무난한 체력과 재생능력을 그들이 물처럼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에서 나온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백몸에서 승존하기 위한 이약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프로 수준의 개인 트레이너를 찾고 있다면 친절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맞이할 집세너티에게 가보기를 조심스레 권유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Okay. <laughs>